자 이번판 나보리 제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보리 잘 활용하면 나보리가 예전 제드 궁극기 100% 터지는 데미지다 들어가게 하는 그거 만들 수 있음 왜냐 치명타 60% 맞추면 확률에 따 스킬 피해량이 최대 20% 증가거든요 이거 궁 터지는 데미지 아까 해봤는데 더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잘만 쓰... 잘만 쓰면 네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한번 실험 해보겠습니다. 아, 진짜. 어떻게든 한대더 때릴라고. 저런 친구들 특. 3렙 때 솔킬 당함. 아 좋아요 1수학 낫배드 표창 잘 맞추면 좀 괜찮았을텐데 수학 재즈는 좀 운영을 무리하게 해도 괜찮은 이거 로밍 갔다 오죠? 상대텔썼으니까 롱소드 하나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. 버려, 버려, 버려, 버려, 버려, 버려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깔끔하게 버려. 방금 도와주면 300원 손해인 게 600원 손해로 돼버려서 버리는 게 나은. 빨리 빼 어. 아좋아좋아좋아좋아 조아, 살아 흔들어 볼까요? 조아, 조아, 조잡아줘잡아 조아, 아 조아, 네, 나이스 안 되봐 오케이 좋아요 까비 수학은 딱 4스택, 5스택부터 존나 쌤 아, 네네, 파이 었 습니다. <웃음> 나이스 아이카 링 너무 잘하 는데, 내가 쓸모가 없 는데, 그냥? 그냥 가자. 나이스 집갔 다가 이제 여 기서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 겠어. 그래도... 톱날 당검 있는... 징수가 좋겠지? 징수, 정수 이렇게 가는 게 좋겠지? 아우씨 귀찮게 이거 내가 가면은 라이즈 뺄 텐데 어? 아니 슈발 이게 왜 한데? 나 오늘 폰 뭐야? 너무 좋아 와 저거 안돼? 어우 씨 이제 데미지 한번 나오려나? 아직 뭔가 좀 부족하네 야 이거 그부랑 만나지 않을까? 와그분 데미지 왜 저래 거 데미지 왜 저래 저거 딸만한데? 확실히 데미지 진짜 존나 세긴 하다 여기서부터 뭔가 약한 거 같으면서도 개 센데? 아우 아 이래 얼마나 들어갈까, 대미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어내템 빨리 나왔다 자 이제 사코 나벌이 나왔습니다 데미지가 얼마나 센지 봅시다 음. 수업했어. 결론 별로임 진짜 별로임 이 효율도 제대로 못받긴 했는데 그냥 별로예요 가지 마세요 그냥 고유 템트리 가면은 좋은데 나보리는 좀 별로 같아 나보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